네 반갑습니다 무탐입니다 어 지금 여기 사이트는 이제 30분마다 1달러 상당의 바이올렛 코인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어 그래서 하루에 그러니까 30분에 1달러니까 만약에 24시간을 가동한다고 치죠 1시간에 어, 2달러를 먹는 거니까 어 하루면 48달러를 이제 먹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인간이지 로봇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뭐 자동으로 하지 않는 이상은 어 48달러씩을 먹는 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하루에 만약에 최고를 한다고 라 하더라도 클릭 횟수가 네 다섯 번 정도가 고작이지 않을까 그러면 뭐 하루에 5달러 정도를 먹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 남은 기간이 13일 정도 어, 이제 남았다 에어드랍 종료 시점이 이렇게 카운트다운이 되고 있습니다 자 요게 시작은 바이올렛 여기 트위터에 보면 이게 생성 날짜가 2023년 1월이에요 나온지가 진짜 1개월도 채안된 거예요 어, 제일 하단에 이 에어드랍 이벤트가 1월 11일부터 진행이 됐거든요 1월 중순에 이 트위터가 생긴 거죠 자 이렇게 진행이 된 건데 그러면 이 남은 기간 동안에서 과연 출금은 될 거냐는 거죠 일단 두 번의 사이클을 해서 한시간 동안 채굴을 한번 해봤는데 여기 당신의 잔액은 2달러 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를 출금이 가능할까 자 하니까 여기 하단에 이렇게 뜨죠 어, 당신의 잔액은 200달러 이상이 되어야지만이 출금이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에러 표시가 다, 나는 거죠 자 그래서 하루에 우리가 고작 네다섯 번 정도밖에 안 되는데, 현재 시점에서 진입을 하시는 분들이나, 또는 1월 11일부터 나왔다라고 가정을 하더라도, 이 200달러에 도달을 하기 위해서는 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으면 절대 벌수 없는 겁니다. 절대 획득이 불가능해요. 자, 그리고 이게 그, 또, 백서도 있긴 있는데요. 여기 이제 PDF 파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어, 문자를 복사를 못하게끔 되어 있어요. 이렇게 끌어 쓸 수가 어, 없게끔 되어 있어요. 일단, 일단은 이렇게 좀 내용을 좀 볼게요. 총그 9페이지로 나눠져 있는데 이 9페이지는 중복된 내용입니다. 여기 거랑 이제 중복된 내용이라 왜 넣어놨는지 아주 허술하죠. 자, 바이올렛 코인이라고 하는 것. 2022년 12월 달에 어, 출시를 했다. 어, 상당히 빠른 시간에 어, 많은 급성장을 했다 그리고 현재 바이올렛은 바이넷스 바이올렛 스마트체인 기반으로 일단 설계가 됐고 이 바이넷스 스마트체인은 이더리움보다 가스 수수료가 어, 싸고 그 다음에 어, 한 블록이 생성되는데 5초밖에 걸리지 않는다 그래서 매우 빠르다 뭐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바이올렛 스왑은 아, 이 코인이라고 하는 거는 뭐 그냥 뭐 토큰이나 뭐 웹사이트, 스마트 컨트랙트 뭐 이런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 어, 모든 사용자들이 그 이제 사용을 할수 있도록 어, 일반 사람들에게 암호화폐를 제공해서 거기에 대한 소유권을 향상시키는 어, 플랫폼이다. 뭐 이렇게 뭐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보면 바이올렛 스왑은 오너가 없다. 어 여기 오너 그 소유주가 없다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은 대신에 커뮤니티를 통해서만 운용이 되는 프로젝트입니다라고 이렇게 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는 못하겠어요. 자어됐건 여기 또그 어, 소개에 보면 바이올렛 스왑. 일단 우리는 어그어뭐 분산형 플랫폼이다. 이후에 어 나중에 정식적으로 이제 출시를 하게 되면 다이렉트를 통해가 다이렉 직접적으로 이제 수합도 가능하다. 교환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바이올렛 월렛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에 100개 코인을 만약에 당신이 획득을 해서 스와, 그 스테이킹을 하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또 추가적으로도 이제 뭐 어, 소유권을 또 추가적으로 확보할 수도 있다. 그리고 바이올렛 NFT라고 하는 것도 나와서 NFT 마켓플레이스도 운용한다 그리고 바이올렛 런치 패드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런치 패드를 통해 가지고 어이 자금을 어 합법적으로 자금을 이제 뭐뭐뭐 뭐뭐 확보할 것이다 지원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슬슬 이제 그게 나오죠 자 이런 것들 좀 넘길게 일반적인 내용들이니까 자 여기서 보면 바이올렛 어 코인은 어 바이넷 스마트 체인으로 되 있고 훨씬 빠른 속도 그리고 어뭐 탄탄한 뭐 그런 프로젝트다 뭐 체인이다 뭐 이렇게 설명하고 있고 뭐 아까 똑같은 말도 하고 있고 어 그리고 어, 바이낸스 마트 이스왑 이 코인은 일단 커뮤니티에서 발행을 하는 것이다 커뮤니티 기반으로 해서 발행되는 코인이다 그리고 여기에 바이백이나 그리고 그 소각 어, 진행 절차를 통해 가지고 마은뭐 유동성의 안정성을 뭐 하겠다라고 이렇게 뭐막 이렇게 설명 막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다 내용적으로 보면 사실 이게 그 여러 코인들을 봤을 때좀원론적인 내용이잖아요. 뭐 이게 바이올렛이 어떤 코인입니다. 뭐 부동산 코인입니다. 디파이 코인입니다. 뭐 어떤 뭐 전자상거래 결제 기반 코인입니다. 이런 특성이 아니라 그냥 바이오스마트 체인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나왔어요라고 하는 것밖에는 안 들려요. 그렇게밖에는 인식이 안 됩니다. 자 여기서 이 프로젝트의 어, 하나의 좀 이제 이제 수단이 나오는 거죠. 원래 목적이라고 하는 게 나오는 거죠. 자 바이올렛 스왑 NFT는 총 6,000개 정도를 발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음. 자 여기에 보면 자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가 NFT를 판매할 때 우리는 0.5 BNB에 팝니다. 지금 대략 그 바이너스 이제 BNB가 30 몇만 원이죠? 그럼 우리가 반 정도 해서 한 17에서 18만 원 정도 우리가 팝니다. 자, 이렇게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것을 가지고 나중에 뭐 어떤 뭐또 다른 또 추가적인 혜택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또할때 바이올렛 코인으로도 뭐, 뭐 바이백도 가능합니다. 100% 막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어, 토커노스 발행, 어, 정보를 보면요. 자, 이것이 발행량이 또 적다라고 하면 또 그렇겠는데, 토탈 서플라이가 1조개입니다. 1트리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어, 상당히 엄청나게 많은, 많은 양이죠. 발행되는 양이죠. 어, 일단 순환 생태계에 이제 발행되는 양은 8,000억 개. 어, 맞죠? 8,000억 개를 발행을 하는 거고, 여기에 이제 뭐, 뭐, 소각이나 그런 걸 해서 2,000억 개를 이제 소각을 한다. 아주 심플하게 나와 있습니다. 재단이 몇 프로를 가지고 있고, 생태계 얼마를 가지고 있고, 뭐, 마이닝이 얼마를 배분되어 있는 세분화되어 있지 않고, 딱 그래프 딱두가지예요 아주 심플하죠? 좀 너무 성의 없게 만든 백사 아닙니까? <웃음> 너무 성의 없어요. 자, 그리고, 어, 이건 번외 얘긴데요 자, 이미 유저가, 어, 이렇게 돼어 있어요. 23만 명 정도가 이렇게 확보되어 있다. 그리고 지불에 17만 6천 달러나 지불을 해 줬다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요거 어디서 좀 많이 본것 같지 않습니까? 요런 디자인, 요런 디자인, 요런 디자인, 요런 디자인. 자, 제가 과거에 그 유사한 그 영상을 어, 예전에 한번 올린 적이 있었어요. 그때. 근데 그게 그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못 찾겠더라고요. 삭제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깨 모양으로 해가지고 깨 마크로 해가지고 1 0분마다한 번씩 클릭해가지고 얘네들 코인도 개당 1달러가 될 거라고 하면서 클릭을 하면 돈벌수 있다. 자 그래서 뭐 이제 출금 조건에 100달러를 하게 되면 어, 여러분들이 이 코인을 출금 가능합니다. 라고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남은 기간이 이, 이 유사하게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전 자동으로 했어요. 자 여기 값과 그 다음 에 여기 값을 클릭을 해서 설정을 해서 10분마다 설정을 해서 어, 집에 있는 PC를 켜두고 이렇게 했죠. 자, 그래서 이제 목표치에 도달 했어요. 자, 여기에 위드로를 누르는 순간 뭐라고 떴냐면, 당신의 계정은 제한이 걸렸습니다. 자, 평상시에는, 어, 이제 그 채굴하는 데는 전혀 이상이 없다가 출금하려고 하니까 계정이 막혔습니다. 라고 이렇게 뜨는 거죠. 자, 그리고 여기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어, 여기 클레임 버튼을 누르기 전에 여러분들 지갑을 이제 넣으라고 합니다. 이 지갑 주소는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컨트랙트 주소이기 때문에 해당 주소를 넣으면 되긴 돼요. 그리고 나중에 받는 것이 어 스테이블 코인을 받는 것이 아니고요. b u s d 그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 기반의 USDT를 받는 게 아니고 아니라 바이올렛 코인이라고 하는 것을 받는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얘기를 하는 게이 바이올렛이 코인이 1달러 가치가 있는 것을 어, 가지고 받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지 이게 1달러가 된다라는 보장은 없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어, 실제로 이렇게 채굴하는 것이 2달러가 된다라고는 볼 수는 없어요 2달러 상당의 바이올렛 코인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보면 어, 두 개의 USDT를 확보한 게 아니라 두 개의 바이올렛 코인을 이제 획득한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자, 이 목표치를 도달하기 위해서 한번더 자동으로 호기심이 나서 자동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5일 동안 PC를 꺼두지 않고 계속 돌려봤습니다. 자, 돌려가지고 자, 출금을 한다라고 하면 출금이 자, 될 가능성이 있나? 또 그것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공식 텔레그램에서 보면 출금과 관련해서 이와 같은 공지도 있어요. 어, 최근에 이제 이 출금에 대해서 24시간에서 72시간으로 연장을 합니다 늘렸고 자 그리고 200달러 이상으로 무조건 해야 됩니다 라고 돼 있는데 자 현재 남은 기간 대비해서 만약에 3, 3일 정도의 또 출금 소요 시간이 걸린다 라고 했을 때 에어드랍이 종료가 되고 난 직후라면 어떻게 될까 그것도 좀 불안불안 하구요 어 아까 말했듯이 어 이거를 해서 200달러 버는게 아니라 200개의 바이올렛 코인을 이제 획득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게 뭐랄까요 좀 개인적으로는 좀 시간 낭비가 아닐까 어, 라는 개념이 어,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도 내가 모르겠다 그래도 한번 해보고 싶다 바이올렛 코인이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한번 해보고 싶다 어, 하시는 분들은 링크는 남겨드리기는 하겠지만 어, 개인적으로는 어, 그때 깨마크의 에어드랍과 동, 동일한 어, 시간 낭비의 어, 에어드랍이 아닐까 클릭이 아닐까 생각이 들고요. 만약에 하신다 하더라도 메인 지갑 주소를 사용하지 마시고 계정을, 부계정을 하나 메타마스크 지갑을 하나 더 파셔가지고요. 새 지갑을 하나 만드셔가지고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는 게 훨씬 나을 것 같습니다. 해보신다 하시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